안녕하세요 루비스 여러분 세롭이에요아 음, 정말 오랜만이죠 음, 요즘 계속 바빴고 음, 목소리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죠 제가 요즘 몸이 좀안 좋아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번주까지 방송을 펑크 낼수 없어서 일단 가지고 있는 재료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 펜던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벤트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밤하늘 표현하는 거를 또 연습을 좀 하려고 밤하늘 펜던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펜던트를 목걸이 펜던트로 해갖고 밤하늘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네일은 스티커 네일인데 제가 혼자 집에서 셀프 네일 해봤어요 펜던트를 먼저 테이프에 붙여서 고정해 줄게요 테이프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작업 테이프고요 쪼만한 마을이라는 사이트에서 샀고 펜던트 그 작업 같은 거할때 레진 세지 않게 테이프 붙여주는 건데 집에 있는 박스 테이프로 하셔도 되는데 박스 테이프는 접착력이 강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손에 막 들러붙고 그래서 작업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배경을 좀 어둡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두운 색 위주로 위쪽부터 진한 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배경색을 보라색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조금 진하게 넣어봤어요. 어, 기포를 제거하고, 퓨링할게요. 코링을 할게요. 음, 해파리가 제법 잘 어울리네요. 한번더 위에 레진을 얇게 펴주고, 베어 음, 글리터를 또 하나씩 붙여줄게요. 더워서 문을 열어놨더니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네요. 한번더 붙여줄게요. 붙이고 내지는 한번더올려주고내지을 얇게 발라주세요. 해파리를 한 마리 더 올려볼게요. 페어링 할게요. 내지는 한번 짜주시고 얇게 바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팬던트 밑으로 다 흘러내려요. 이 라인 쪽에 좀 장식을 더 추가를 해줄게요. 컬리터를 장시 해줄게요. 촬영할게요. 꾸미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하트 윗면을. 해줄게요, 레진으로 기포를 제거하고 큐어링 할게요. 앞면 장식이 끝났구요. 이제 뒷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레신을 바르고 키어링 할게요 레진을 발라주고 뒷면도 마무리할게요 뒷면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제 여기 조금 레진이 흘러내린 부분은 좀 다듬어 줄게요 코팅제로 코팅을 할게요 가죽끈에 연결할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볼까요?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광택 내고 그러는 게좀 오늘 잘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뿌연해요. 뒷 마무리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모양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게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원근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예쁘고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좀 뒤로 가 있고 해서 음. 굉장히 예뻐요 화면에는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네요 패턴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음, 너무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서 일도 많이 바쁘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주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벤트 잘 준비해서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이벤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